안녕하세요. 민정 요가입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허리, 등잘 펴고 가슴도 활짝 열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요가 자세는요. 이렇게 가슴 쪽 활짝 여시고요. 뒤쪽에 굽어있는 등, 어깨 활짝 이렇게 여는 동작이 되겠고요. 서서 하는 자세를 통해서 하체에 발에서부터 다리, 골반, 그리고 허리등 이렇게 연결되면서 전신을 길게 활짝 펴는 자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발 앞으로 하시고요. 오른발은 네, 뒤로 가져가겠습니다. 왼발 오른발 사이는 15cm 정도 좌우 간격 떨어뜨려 두시고요. 오른쪽 발끝을 바깥쪽으로 60도를 향하게 놓겠습니다. 네, 왼쪽 무릎을 천천히 굽혀주시고요. 왼쪽 무릎을 굽힐 때이 고관절을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내미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오른쪽 무릎을 굽히되 오른쪽 이 고관절을 깊이 안으로 네, 고관절이 굽혀지게 만드세요. 여기가 펴지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시게 되죠. 네, 이렇게 되면 뒤쪽에 허벅지 뒷면 햄스트링 근육은 많이 수축되면서 엉덩이하고 뒤 다리에 힘이 빠지게 되고요. 무릎이 아프게 되죠. 무릎이 너무 발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시고요. 네, 왼쪽 엉덩 관절을 깊이 굽혀줍니다. 잘 느낌이 안 오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손을 이렇게 고관절 엉덩 관절 안으로 지금시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세요 고관절이 굽혀지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골반을 잡아주시고요. 오른쪽 엉덩이를 약간 앞으로 오게 네, 만들겠습니다. 왼쪽 으로쪽 골반이 정면을 향하도록 합니다. 왼쪽 무릎을 굽힌 상태, 오른쪽은 허벅지 뒤로 밀어내서 무릎을 펴고 있습니다. 들이쉬면서 천천히 가슴 옆구리를 크게 확장하면서 팔을 높이, 그리고 좌우도 로 간격을 활짝 열었습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팔이 내려올 때 왼쪽 무릎이 펴집니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들숨, 들이쉬면서 들 크게 가슴 옆구리 확장하시고요. 배를 내밀면서 허리가 뒤로 젖혀지지 않게 허리등을 살짝 위로 더 뻗어주세요. 네, 배를 내미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내쉬면서 천천히 왼쪽 무릎을 펴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체의 동작을 조금 더 깊이 사용하는 단계로 가볼게요. 오른쪽 발가락을 꾹 디디시고요. 디디시면서 네, 왼쪽 무릎 펴었습니다. 천천히 오른쪽 뒤꿈치에서 엉덩이까지 하체를 길게 뻗어 올려주시고요. 골반에서 허리 등 다시 한번 위로 길게 뻗어주세요. 이제 왼쪽 발뒤꿈치를 꾹 누르시고요. 천천히 왼쪽 엉덩이 위로 뻗어보세요. 왼쪽 무릎이 조금씩 펴집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왼쪽 무릎을 조금씩 굽히면서 오른쪽 뒤꿈치 아래로 내려옵니다. 하체 동작도 이 앞, 네, 영상에서 제가 블록을 가지고 앞쪽은 내리고 뒤쪽은 드는 동작을 했죠. 그걸 지금 같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됐으에 천천히. 오른쪽 발가락을 디디면서 뒤꿈치를 들어주시고요. 왼쪽은 뒤꿈치를 꾹 누르면서 골반을 위로 뻗 허리도 좀 높이 뻗어주세요. 가슴 활짝 열려있습니다. 내쉬면서 배는 당겨주시고요. 천천히 왼쪽 무릎 굽히면서 오른 쪽 뒤꿈치를 아래로 내려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발가락 디이면서 뒤꿈치를 높이 엉덩이 방향으로요. 왼쪽 뒤꿈치를 꾹 눌러주시고요. 왼쪽 무릎이 펴질 때까지 기, 골반을 높이 뻗어 올립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주세요. 잘 하셨고요. 오른발 앞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네, 발을 반대 방향으로 오른발을 앞으로 하시고요. 왼발이 네, 뒤로 가있습니다발 사이에 15cm 떨어뜨려 두시고요. 오른쪽 무릎을 굽혀볼게요. 네, 오른쪽 엉덩 관절 고관절이 깊이 굽혀지게 손으로 지그시 고관절 안쪽으로 쑥 밀어주세요. 네, 들이쉬면서 두 팔, 천천히 가슴을 활짝 열어서 올렸습니다. 내쉴 때 배를 당겨주시고요. 무릎이 펴지면서 팔 내립니다. 들쑥 가슴, 옆구리 활짝 열어주시고요. 내쉬면서 내립니다. 네, 이제 뒤에 발까지 더 사용해 볼게요. 들이시면서 왼쪽 발가락을 꼭 디디시고요. 왼쪽 뒤꿈치에서 엉덩이까지. 주시고요.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오고 오른쪽 무릎을 가볍게 굽혀 보겠습니다. 들수 왼쪽 발가락 디디시고요. 천천히 오른쪽 뒤꿈치 왼쪽 뒤꿈치죠. 왼쪽 뒤꿈치에서 엉덩이까지 위로 오른쪽 뒤꿈치로 꾹 누르면서 골반을 더위 오른쪽 무릎을 펴시게 해주세요.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오고요. 오른쪽 무릎을 굽혔습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들이십니다. 왼쪽 발가락 들이시고요. 뒤꿈치 높이. 오른쪽은 뒤꿈치를 아래로 쑥 내리고 있습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앞으로. 뒤꿈치 낮추시고요. 오른쪽 무릎을 살짝 굽혔습니다. 네, 이제 왼발을 앞으로 가져와 주시고요. 서 상태에서 발의 느낌 지금 발을 앞으로 한 쪽과 뒤로 한 쪽의 발과 다리 골반, 또 허리 쪽의 느낌이 좀 다르죠? 네. 또 가슴하고 등 부분 어때요? 많이 펴져 있나요? 네. 어깨 좀 활짝 펴져 있죠? 네. 그래서 평상시에 많이 움츠러들고 고관절은 힘이 많이 빠져 있죠? 다리 쪽도 우리가 좌우에 균형을 맞지 않는다거나 깊은 다리 안쪽 근육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세들 하루종일 많이 오풀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좀 잠시 일어서 시고요 이렇게 한두 번좀 해서 좀 굽혀져 있던 등, 가슴 펴시고요 눌려 있던 이렇게 복부 쪽 안쪽의 내부 장기도 이렇게 뒤쪽에 허리등을쭉 펴게 되면 여기가 확장이 되죠 그래서 이 안쪽의 공간도 너무 눌려서 당일 운동이 잘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좀 제, 자주 해주시면 많이 순환이 도움이 되겠죠. 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정요가입니다.